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영석입니다. 어, 선아증권론 제23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5장 선나증권의 기재사항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어, 안면 기재사항의 그 마지막 세 번째 시간으로서, 어, 의 이미 기재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미 기재사항은 법정 기재사항은 아니지만, 선나증권의 발행인가 이해 관계인이 필요해야 하여 당의 운송계약의 내용을 입증하거나 선하증권의 성질상 필요하여 발행인 이 임의로 선하증권이 기재한 사항을 얘기합니다임의기재 사항을 운송인이 책임에 대한 선하증권의 뒷면 약권에 한정하여 정리하는 견해도 있지만, 이는 타당하지 않고 법정기재 사항이 아닌 기재 사항은 모두 임의기재 사항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선하증권의 어, 표시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선하증권을 표시하는 관행이 있는데요. 음이나 수표는 본문 중에 그 증권에 사용하는 국어로 음 또는 수표라는 표시를 하도록 법정하고 있습니다. 어, 선하증권에 대하여는 이와 같은 규정이 없는데, 어, 법정 기재사항은 아니지만 선하증권이라는 표시를 선하증권 모두에 표시해두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입니다. 어, 선하증권 용주의 표제에 독자적인 서체로 이를 표시하는데요. 어, ICS에서 추천한 여러 종류의 선화증권 양식도 모두 그 모두의 선화증권, 즉 빌어블레이딩이라고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어, UCP600에서는 복합운송의 경우 복합운송 선화증권이라는 용어 대신에 복합운송증권이라는 용칭을 사용한 것으로 한 것도 수리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반드시 운송증권에 빌어블레이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어, 대법원에서는 선화증권을 c 웨이빌이라고 표시된 용지에 출력하여 발행한 경우에도 증권의 내용에 따라서 효력이 발생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어, 선화증권의 표시가 반드시 있어야 증권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뜻이고 증권의 표제보다는 실질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증권의 종류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 증권의 표제가 선화증권의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는 뜻인데요. 이 대부분 판례는 또 다른 의미에서는 우리 상법에서 해상화물운송장 규정을 두면서 어 해상화물운송장이라는 어 이런 그 명칭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어 이러한 그 상법의 규정이 어 선언적인 규정에 불과하고 법적 효력의 문제는 발생되지 않는다. 이러한 의미로도 볼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전문 프리엠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선화증권의 발행인이 선화증권에 기재된 운송물을 수령 선적한후 운송하여 양육항에서 선화증권의 소지인에게 인도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있습니다. 어, 결국 이선화증권의 법적 효력에 대해서 이 전문에서 모든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운송인에게 운송물의 인, 운송 및 인도채무가 발생한다는 점과 수화인에게는 목적지에서 운송물 인도채무권이 발생한다는 것을 이 전문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의 내용은 결국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하였다는 사실과 수령 또는 선적시와 동일하게 운송물을 이상없이 양육항 또는 인도지에서 인도한다는 취지를 어, 규정하고 있다고 볼수 있는데요. 선적선화증권에는 일반적으로 Shift on board by the shipper 또 수령선화증권에는 Received from the shipper로 시작하여 To be transported by the ship 어, to be delivered at the port of discharge 이러한 용어들이 어, 들어가게 됩니다. 다음은 선박의 항차번호 및 항해방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 선박이 특정 항해를 개시할 때를 일본항차로 정하고 그 순서에 따라 선박 항차번호를 매기게 됩니다. 본사의 선박 운항에 대한 참조를 위해서 기재를 하는데요. EWSN과 같이 방향 항해 하고 있는 방향도 함께 기재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4E, 어, 동쪽으로 향하는 네번째 항차 어, 3S, 남쪽으로 향하는 세번째 항차등과 같이 기재를 하게 됩니다 다음은 운임지급지 및 환율입니다. 운임의 선급 또는 후급여부이 필요한 경우 그 지급지도 선아증권에 기재할 수 있는데요. 운임선급조건인데 선적지에서 운임이 지급되지 않았거나 운임후급조건의 경우 운송물인도지에서 운임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선적지나 인도지 이외에 실제로 운임이 지급되는 장소를 선화증권에 기재하게 됩니다. 운임이 외화로 지급될 때는 선급인 경우에는 선화증권의 발행일, 후급인 경우에는 선, 선박 도착일의 환율에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약번호입니다. 운송인은 운송계약의 관리를 위하여 예약번호를 분류하게 됩니다. 복합운송의 경우 선복의 관리, 공컨테이너의 반출, 운송물이 수령 선적이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이예약번호로 관리하기 때문에 선화증권에 반드시 예약번호를 기재하게 됩니다. 다음은 운송 주선인 관련 사항입니다. 송화인및그 데일리인에 대한 참조를 위하여 엑스포트 레퍼런스 및 포딩 에이전시 사항을 선화증권에 기재하게 됩니다. 운송물과 관련된 그 주선인의 이름이 선화증권에 기재되고 여기에 기재된 주선인에게만 소정의 수수료가 지급된다는 뜻이 기재되었습니다. 다음은 참조용 최종 목적지입니다. 운송인이 수화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하는 장소가 아니고 수화인이 운송물을 운송인으로부터 인도받아서 그의 비용과 위험부담으로 운송하는 운송물의 최종 목적지를 얘기하는데요. 송화인의 요청으로 선화증권을 기재하니됩니다 선화증권의 최종 목적지 칸에 특정 지명을 아무런 부기 없이 기재할 경우에는 그곳까지를운송인이 책임 구관으로오인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For the Merchant Reference On이라고 어, 부기를 하게 됩니다. 어, 다음은 컨테이너 번호, 봉인번호 및 컨테이너 운송물의 운송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컨테이너 번호와 그 컨테이너에 부착된 봉인번호를 기재하는데요. 컨테이너선에 의한 운송인 경우는 선화증권의 House to House, 즉 하, CY to CY, Peer to Peer, CFS to CFS, 피어터, 하우스, CFS2, CY 등으로 기재하여 운송 방식을 표시하게 됩니다. 다음은 선화증권 번호입니다. 운송물의 처리 또는 어, 서류 취급의 편의를 위하여 어, 선화증권의 번호를 기재하게 됩니다. 어, 최근 각국의 세관은 전산관리를 통한 운송물의 원활한 유통 및 효율적 통관을 위하여 표준화된 선화증권 번호를 요구하게 됩니다. 다음은 리마크스 사고문호입니다 운송인이 운송물을 수령하였을 때와 동일한 외관상태로 운송물을 수화인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수령 또는 선적할 때 운송물의 외관상태를 정확하게 서라정권에 기재해야 합니다. 송화인이 신고한 운송물의 수량과 음, 비교하여 과부족이 있을 경우나 외관상 포장이나 물건의 손상 등의 결함이 있을 때 그러한 사실을 서라정권에 기재하여 양육항에서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비해야 합니다. 다음 수령 또는 선적 확인조항입니다. 어, 수령 또는 선적 확인조항, 상환조항, 승낙조항, 우선조항, 서명조항 등이 안면에 포함이 되는데요. 어, 수령 선화증권에는 Received by Carrier from Shipper, 또 선적 선화증권에는 Shifted by Carrier from Shipper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기재가 됩니다. 즉뭐 이러한 용어는 송화인으로부터수령하는 어, 운송물을 운송인이 수령 운송인이 수령했다. 송하인으로부터 운송인이 선적했다. 송하인으로부터 수령한 운송물을 선적했다. 이런 뜻으로 기재를 하는 것입니다. 어, 수령선화증권에서는 운송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시점부터 선적선화증권에서는 운송물을 선적한 시점부터 어, 운송인의 책임이 시작된다고 하겠습니다. 어, 다음은 뒷면 약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뒷면 약관은 그, 운송인에 따라서 조금씩 양식이나 내용이 약간씩 차이는 있습니다만 어, 전 세계에서 발행되는 현재 사용되는 선화정권의 내용들은 거의 대동소이하다그 내용에서는 이렇게 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대개 어, 의와 전문약관, 정의약관, 최고약관 또 소송, 손해배상청구, 재판관할권 약관 운송인이 책임기관, 어, 기관약관 테리프, 화수복계약 및 추가지시약관 운송인 재량권 약관, 컨테이너 약관, 운임 약관, 화주 책임 약관, 운송물 유치권, 경매권 약관, 운송물 금제품 약관, 운송물 인도 약관, 손해배상 통지 및 재소 기간 약관, 손해배상액 약관, 책임제한 약관, 공동해소및 특별 비용 약관, 항로 이탈 재량권 약관, 약관 분할성 약관, 뭐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소개하게 되는 이 약관은 우리나라 대형 전기선사에서 어 자체에서 만들어서 사용하던 그런 선화증권 뒷면 약관을 어 번역을 해서 여러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실제 선화증권에는 한글로 번역된 것은 사용되지 않고 영문으로 사용이 되는데요.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실무에 나왔을 때는 이 내용을 잘 이해하고 영문으로 그대로 어 작성을 하거나 수정을 하거나 또 이해를 이것을 활용할 수 있어요. 하겠습니다. 어, 뒷면 약관은 조문의 배열이나 조항수는 선사별 또는 항로별로 약간씩 다르지만 약관에 포함된 내용과 조류은 대동 소이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어, 우리나라 국적 선사 중한곳의 컨테이너 선화증권 뒷면 약관을 중심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 약관입니다 어, 약관 문헌에서는 vmv라고 하는 전문이란 표시가 되고요 어, 운송인은 이선화증권에 기재된 운송물이 적입되었다고 신고한 물건, 컨테이너 또는 포장물을 이선화증권에 별도의 다른 표시가 없으면 송화인으로부터 외관상 양호한 상태로 수령하여 이선화증권의 앞면 및 뒷면의 모든 조항 및 조건에 따라 이선화증권에 기재된 선박 또는 운송인이 선택한 대체선 및 또는 타운송수단에 의해서 이선화증권에 기재된 수령지 또는 선적항에서 양육항 또는 인도지까지 운송하여 그곳에서 지급해야 할 비용을 지급하는 수화인 또는 후속 운송인에 인도하기로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요. 운송인의 요구가 있으면 운송물 또는 운송물 인도지수와 상환하여 정당하게 배서된 선하증권을 제출해야 한다. 운송인이 정식 승인한 대리인이 서면에 서명하여 포기한 것이 아니면 선하증권의유떠또한 조항도 운송인에 의해 또는 운송인이 대리하여 포기하지 않는다. 화주는 이 선화증권을 수령함으로써 그에 반하여 어떠한 지역적 반습 또는 특혜에도 불구하고 이 선화증권이 앞면 또는 뒷면에 수기 타이핑 스탬프 또는 인쇄된 모든 약정 면책 조항 및 조건의 기속을 받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마치 화주가 직접 서명한 것과 같이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에 대한 증거로 서명자는 땡땡해운 선박 선장 및 선박 소유자를 대리하여 모두 같은 취지 및 일자로 상기에 기재된 통수의 선화중권에 서명한다. 이 가운데 한 통이 사용되면 나머지는 무효가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은 어, 수령선적확인약관과 서 상환약관, 음격약관, 어, 수락약관, 서명권자 서명동수 및 상환으로 남은 선화중권의 효력약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수령선적약관에 대해서 보면요. 컨테이너선에 의한 운송의 경우는 Received by the Carrier라고 기재하여 운송인이 운송을 위하여 증권에 기재된 운송물을 수령하였다는 것을 확인하는 조항을 시작하여 수령선화증권이라는 것을 표시하여 제일에선의 경우에는 선화증권의 통상 Shift라고 기재하여 선적선화증권을 표시하게 를 되고요. 수령선화증권은 운송물을 수령한 시점부터 선적선화증권은 운송물이 선박에 적재된 시점부터 운송인이 책임이 계시된다고 하였습니다. 신용장 거래서 에마린 오어 오션 빌어블레이딩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수령선화증권은 신용장에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수리되지 않기 때문에 선적되었음을 확인하는 부기 즉 로디드 온보드와 슈트오 네임드 배스를 확인하는 부기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다음은 상환약관 즉 환수약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수하인이 운송물을 인도받기 위해서는 적당하게 배서된 선화증권을 제시하고 그것과 상환하여야 한다는 약관을 상환약관이라고 합니다. 선화증권이 권원증권이기 때문에 운송물을 정당한 권리자에게 인도하는 것이 증권의 목적이라는 점을 밝힌 것입니다. 다음은 음격약관, 약관포기 불허용약관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운송인 또는 그가 승인한 대리인이 서명하고 서면으로 포기하는 경우가 아니면 선화증권의 어떠한 조항도 포기할 수 없다고 하여 선화증권 약관의 적용의 엄격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락약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화주가 선화증권의 앞면 및 뒷면의 조건과 약관을 수락한다는 것을 기재한 약관인데요 선화증권은 운송계약 내지 운송조건을 입증하는 정거증권이지만 개품운송에서는 다수의 불특정 화주를 상대로 선화증권이 미리 약관을 위치하여 사용하는 부합계약의 형식으로 계약이 체결됩니다. 대부분의 선화증권에는 화주가 선화증권을 수령함에 있어 그 내용에 반하는 지역관습 등 어떤 특권에도 불구하고 그 선화증권의 앞면 및 뒷면의 기재, 면책약관 기타 기재사항에 대해 화주가 서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것에 구속된다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부합계약 조항의 법적 효력을 긍정하는 것이 통설이지만 국가에 따라서는 수락 약관을 부정하는 국가도 있다고 합니다. 다음 서명권자 서명 통수 및 상환 후 남은 선화증권의 효력 약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 선화증권의 서명자는 운송인 선장 및 선박 소유자를 위하여 동일한 문헌과 날짜를 기재한 그 상기 표시한 통수 선화증권에 서명하였다라고 하죠. 그가 운송인을 대리하여 서명 권한을 부여받고 서명했음을 명시하여 동서명의 법적인 효력을 발생케 하고 있습니다. 여러 통의 선화증권에 서명했을 경우 그중한 통이 약정한 목적지에서 운송인에게 제출되어 운송물과 상환되었다면 나머지 선화증권은 효력이 없다는 상법 제 857조 제 2항을 확인하는 약관입니다. 다음은 정의 약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약관 문헌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면, 제1조 정의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요. 이서나즈권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A. 어, 선하증권은 운송인과 화주 사이에 체결된 물건 운송 계약을 의미하며, 수령지에서 인도지까지 모든 운송수단의혈력이 미칩니다. 관로 B. 운송인은 땡땡해온그 선박 대리점 및 모든 운송구간의 하수급비를 의미합니다. 복합 운송의 경우 해상 운송인은 땡땡 해운 선박, 그 선박 소유자, 운항자 및 용선자 및그 대리인 및 각각의 하수급인을 의미한다. 내륙 운송인은 이선화증권에 의거, 운송물을 점유하는 일체의 바지업자, 트럭업자 또는 철도회사 및그 대리인 및 각각의 하수급인을 의미한다. 어, 아, 관로시 물건은 이 선화증권의 앞면에 기재된 운송물 그리고 화주가 운송물을 적입하여 운송인에게 인도할 트레일러, 컨테이너 및 운송 가능한 탱크를 의미한다. 어, 관로 D, 복합 운송은 화주에게 단일 운임을 부과하여 어, 이 선화증권에 의거 해상 운송및 1인 이상의 내륙 운송인이 행하는 물건 운송을 의미한다. 관로 E, 선적은 운송인이 서비스 제공을 위해 운영하는 최초의 운송수단의 운송물을 물리적으로 적지는 것을 의미한다. 어, 관로 F. 화주란 이 e, 선화증권을 현재 또는 과거에 소지했던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그리고 송하인 위탁인, 수하인 운송물의 소유자 및 수령인 그리고 그들의 대리인이 포함된다. 어, 관로 G. 포장은 선화증권의 조항에 따라 운송을 위해 화주가 운송인에게 인도한 운송물의 최대 단위, 예컨대 컨테이너 펠리트 상자와 뭉치를 의미합니다 관로 H. 명세서란 화주가 운송인에게 신고한 운송물에 대한 기재를 말하고 그 운송물을 구성하는 품목의 각종 기술 화인, 번호, 중량, 용적 성질 및 가액이 포함된다. 관로 I. 하수급인이란 선박, 바지, 피더선 하역회사, 터미널, 창고, 트럭, 철도등의 소유, 운영 또는 용선에 종사하는 모든 이해관계자 및 그들의 대리인과 해상운송인 또는 내륙운송인과 운송물 취급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는 그 밖의 모든 자연인 또는 법인을 의미한다. 어, 제2 어관로제2 선박은 이선화정권에 기명된 선박을 의미하고 모든 보조선 또는 대체선, 화지 또는 그 밖의 운송수단을 포함한다. 주의. 이선하증권에서 복수는 단수를 포함하고 단수는 복수를 포함한다. 각 약관의 제목은 단지 참고를 위한 것이다. 이선하증권에서 운송물의 도착을 당사자에게 통지한다는 모든 문은는 오직 참조용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통지를 하지 못한다 해도 운송인은 일체 책임을 지지 않으며 화조의 연구도 면제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선하증권 뒷면 약관에 있는 모든 조항을 해석함에 있어서 이 정의에 나와 있는 용어가 그 개념을 의미한다. 이 선하증권의 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이 정의에 대해서 해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하증권이라는 것은 운송인과 화주 사이에 체결된 물건 운송계약을 의미하는 것이고, 수령지에서 인도지까지의 모든 운송 수단에 효력이 미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할수 있는데요. 물론 선하증권의 개념은 운송 계약서는 아니고 운송 계약과 운송물 수령의 증거증권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지금 예시가 되고 있는 선하증권과 같이 컨테이너 선하증권 즉 전기선 운송에서 사용되는 선하증권의 경우에는 별도의 운송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기 때문에 아, 사실상은 선화증권 뒷면에 있는 이, 이 뒷면 약관이 운송계약서를 대체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것입니다. 아, 다음은 캐리어 운송인인데요. 땡땡해온 그 선박 대리점 및 모든 운송구간의 하수인을 의미한다 했는데요. 복합운송의 경우 해상운송인은 어, 땡땡해온 선박 그 선박 소유자 운항점 및 운선자및그 대리인 및 각각의 하수인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고요. 내륙 운송인은 이 선화증권의 의거 운송물을 점유하는 일체의 바지업자, 이 부선업자죠. 트럭업자 또는 철도회사 및그 대리인 및 각각의 하수업인을 의미합니다. 어, 다음은 물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코스라는 것은 안면에 기재된 운송물 그리고 화주가 운송물을 적입하여 운송인에게 인도할 트레일러 컨테이너 및 운송 가능한 탱크를 의미한다는데 이것은 이제 그 탱크나 트레일러 또는 컨테이너에 화물이 실린 상태로 이렇게 그 선적이 되는 경우에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그 전체를 아 물건으로 이 선하증권에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복합운송의 개념인데요. 화주에게 단일 운임을 부과하여 이 선하증권에 의거해상운송 및 1인 이상의 내륙운송이 행하는 물건운송을 얘기합니다. 어, 선적, 레이든온보드라는 것은 운송인이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운영하는 최초의 운송수단에 운송물을 물리적으로 적재한 것을 선적이라고 하고요. 어, 화주, 즉머천트는 이스라엘군의 현재 또는 과거에 소유했던 모든 사람을 의미하면서 송화인, 위탁인, 소화인, 운송물의 소유자 및 수령인 그리고 그들의 대리인이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포장인데요. 이스나정권의 조항에 따라 운송을 위해 화주가 운송인에게 인도한 운송물의 최대 단위, 뭐 컨테이너나 펠리트나 상자, 뭉치 같은 것을 얘기합니다. 다음은 명세서의 개념인데요. 화주가 운송인에게 신고한 운송물에 대한 기재, 기재사항이고요. 그 운송물을 구성하는 품목의 각종 기술, 화인, 화인 번호, 중량, 용적, 성질 및 가액이 포함됩니다. 또 하수국인이라 하면 선박 바지, 피더선, 하역회사, 터미널, 창고, 트럭, 철도 등의 소유 운영 또는 용선에 종사하는 모든 이해관계자 및 그들의 대리인과 해상운송인 또는 내륙운송인과 운송물 취급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는 그 밖의 모든 자연인이나 법인을 얘기합니다. 다음 선박의 개념은 이 선하정권에 기명된 선박을 의미하고 모든 보조선 또는 대체선, 아지 또는 그 밖의 운송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좀 포괄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 다음은 그 제2조의 최고약관 페럴마운트 그로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페럴마운트 그로즈는 어, 다음과 같이 규정이 되고 있습니다. 제2조 최고약관 어, 관로의 만약 1968년 2월 23일 브리셀에서 채택된 의정서 헤이그 비스비규칙 또는 1936년 미국 해상 물건 운송법 유 s 스코 규사가 강행 적용되지 않으면 이 선화증권은 선적국에서 입법한 1924년 8월 2 5일 브뤼셀에서 조인된 선화증권 통일협약 즉 해이급이칙의 적용을 받는다. 관로비 선적국에서 이러한 입법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해이급이칙이 비스비규칙 또는 미국의 해상물건운송법에 상응하는 목적지 국가의 법률을 적용한다. 그러나 선적에 대해서는 이들 입법이 적용되지 않고 해이그 규칙의 조항을 적용한다. 관로시 운송물을 현실적 또는 추정적으로 운송인이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해이그 규칙, 비스비 규칙, 미국해상 물건 운송법이 적용된다. 운송인은 선적 전및장육부의 기간 및 운송물이 타 운송인을 관리하여 있는 동안 그리고 갑판적 운송물 및 생동물에 대하여 해이그 규칙, 비스비 규칙, 해상물건운송법에 의거 가능한 모든 어, 모든 당을 유보한다. 어, 이 조항은 해상운송계약에서는 일반적으로 중급법 약관을 설정해서 당의 계약에 적용할 중급법을 지정하는 외에 어, 지상약관, 즉 최고약관을 별도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최고약관 또는 지상약관이라는 것은 사라증권 뒷면 약관이나 용성계약서에 삽입이 되어서 운송계약의 내용이 헤이그 규칙, 헤이그 비스비 규칙, 함부르크 규칙 또는 로텔담 규칙과 같은 운송인의 책임에 대한 국제협약의 내용이나 이들 협약을 받아들인 특정 국가의 국내법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내 효력을 가진다고 라 규정한 약관입니다이 계약서의 다른 조항에 비하여 국제협약 또는 해당 국내법이 우선적 효력을 가지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영문으로는 페러마운트 크로즈라고 명명되었기 때문에 이영웅 명칭을 최고약관 또는 지상약관이라고 번역하고 을 있습니다. 어, 최고약관에서 최고라는 말은 최우선 또는 다른 모든 것보다 상위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최고약관이 다른 모든 약관에 우선하는 지위를 차지한다는 이러한 그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법률상의 효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부합계약의 성질을 가진 선하증권 뒷면 약관을 작성한 운송인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것으로 국제사법상 중거법 지정으로서의 효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별도로 따져봐야 될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국제사법에서는 제9장 제60조 내지의 62조에서 해상법에 대한 중거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만 해상운송계약에 대하여는 제9장에서 아으로 규정을 두지, 두고 있지 않고 국제계약의 영역으로 남겨두고 있습니다. 최고약관의 법적 성질과 효력 문제도 국제계약에 대한 국제사법상의 해석 문제로 귀결이 되는데요. 최고약관이 중급법의 합의에 속하는지, 중급법의 저촉법적 지정에 해당하는지, 실질법적 지정에 해당하는지가 최고약관 해석의 핵심이라고 하겠습니다. 부합계약인 선라증품과 대등한 당사자 간의 계약임을 전제로 한 용성계약에서의 효력을 구분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는데요. 어, 선화정권에 설정된 최고약관의 법적 성질과 효력에 대해서 알아보면 명시적, 묵시적으로 한국법을 중급법으로 합의하고 이와 동시에 해그규칙이나 해그 비스비규칙을 입법화한 특정국가의 법이 적용된다고 규정한 최고약관을 설정한 경우에는 중급법의 저촉법적 지정 중에서 부분지정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 최고약관이 지정한 당해 국가의 적용요건을 구비한 경우에는 저축법적 부분 지정으로 해석하고 당해 국가법의 적용요건을 구비하지 못할 경우에는 실질법적 지정으로 해석하는 견해도 있지만 우리 법정에서의 중급법 약관과 최고약관의 중급법 약관과 최고약관의 관계를 해석하는 것은 우리 국제사법의 해석상 문제이지 약관에서 지정한 국가법의 적용요건을 따진 문제는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중급법 지정에 의해서 자국법을 적용하는 것을 굳이 금지하는 범위를 찾기도 어렵기 때문에 굳이 구분할 실익은 없다고 보는데요. 국제규칙은 단순한 계약조항에 불과하다고 생각되고, 1924년 코고사를 적용할 경우와 마찬가지로, 헤이그 규칙 제3조 제8항의 규정은 의미를 상실하여 동규칙이 약관의 다른 조항에 비하여 우선적 효력을 가진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가 무엇인가를 판단하여 약관의 효력을 해석하게 되는데요. 선하증권은 부합계약적 성질이 강하기 때문에 약관 해석의 원칙상 작성자 불리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특별히 당의 계약에 적용하기 위하여 당사자 간에 합의된 구체적 최고 약관을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기계적 포괄적 내용의 최고 약관보다는 운송인과 운송물 이해관계인의 책임관계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약관이 된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요. 어, 최고약관에서는 당의 약관의 내용이 해급규칙이나 해그 해급비즈비규칙에 해그 반하지 않,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는 형태를 띤 경우가 있는데 중급법 약관만을 저축법적 중급법 지정을 해석하고 최고약관은 실질법적 중급법 지정으로 해석하는 견해가 유력합니다. 어, 최고약관의 해석상으로는 단순히 계약의 내용으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약관이 다른 내용을 배제할 만큼 우월적 효력을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중국법 약관에 의하여 한국법이 중거법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 상법상의 강행 규정인 상법 제 799조에 위반하지 않는 한 운송계약의 내용은 유효하다고 하겠습니다. 최고 약관에서 국내법의 강행규정에 위반하지 않는 것 같은 형태로 규정이 되어 있는 경우에 국내법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합의된 중급법이나 객관적 중급법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중급법 약관이 중급법의 저촉법적 지정이라는 전제하에 최고 약관을 해석한다는 입장에서는 특정 국가의 법을 구체적으로 지정하지 않은 최고 약관상의 국내법은 당연히 중급법으로 지정된 국가의 법률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입니다. 중급법에 대한 합의가 없이 최고 약관이 설정된 경우에는 최고약관의 입법방식과 당사자의 의사에 대한 해석이 문제가 되는데 첫째, 최고약관에서 지정된 국가의 법을 준거법으로 한다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확인된다면 당사자 자체의 원칙에 의하여 이는 당연히 저촉법적 지정으로 봐야 됩니다. 이러한 합의는 없으나 최고약관에서 특정 국가의 법률로 구체적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그 국가의 법률이 저촉법적으로 지정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런 합의는 없으나 헤이그 규칙이나 헤이그 비스비 규칙이 직접 적용된다고 규정한 최고약관을 설정한 경우나 헤이그 규칙이나 헤이그 비스비 규칙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는 최고약관을 설정한 경우에는 어느 경우에나 객관적 중급법을 지정하고 최고약관의 내용은 실질 법적 지정으로 어, 보입니다. 중급법의 합의가 없고 최고약관에서 국내법의 강행규정에 위반하지 않는 것과 같은 형태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중급법은 객관적 중급법 기준에 따라 지정되어야 하고, 이때 최고약관상의 국내법은 객관적 중급법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어, 이상, 선화정권 뒷면약관의 첫 번째 강의를 진행을 했는데요. 이번 시간 공부한 내용도 뭐, 내용이 꽤많습니다만 퀴즈를 하는데보면은 선아증권 뒷면 약관 중 수령 또는 선적의 확인 약관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했는데, 요네 가지, 다섯 가지 예시 중에서 답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어,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어, 제 23강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